브이로그 전문가 유튜브 탭입니다 오늘 하루 올라온 브이로그가 도대체 몇 개일까요? 우와 우와 으아, 이게 도대체 몇 개인가요? 오늘 하루 올라온 브이로그가 무려 488개가 올라왔네요 경쟁? 장난 아닙니다 못생겼으면 브이로그 하면 안돼 네가 연예인이냐?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걸 찍는데 누가 보냐? 아.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 짜증나셨죠?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 찍으면 안 되나요? 물론, 찍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. 그런데,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BTS가 라면 먹는 영상 올리면 사람들이 봐줄 거예요. 그런데, 솔직히 말해보시죠.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라면 먹는 영상 1분짜리 올리면 끝까지 봐주실 건가요? 아마 절대 안 보실 겁니다. 브이로그 할때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? 평범한 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찍는다는 거예요. 절대 안 봅니다. 지금부터 브이로그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을 잡으세요 이런 게 있겠죠 다이어트 브이로그 고3 수험생 브이로그 취직준비 브이로그 독서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 컨셉을 잡으시면 더 이상 평범한 브이로그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독하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시리즈물로 올려주세요. 붕어빵 장사 100일 도전기, 연기자 지망생의 오디션 도전기, 요리사 준비하는 과정, 100일 동안 살 빼기 챌린지, 자격증, 시험 준비, 일일 일독서,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스쿼트 1000개씩 한다던가요. 물론 1000개 하면은 다리가 엄청나게 튼튼해지실 겁니다.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 시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시청자들이 제 도전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튜브도 하고 자신도 변화하고 브이로그 유튜버가 구독자 늘리던 데에는 시리즈물이 딱입니다 세번째 가끔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처럼 셀프캠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나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려주세요. 브이로그 특징상 사람들이 검색으로는 거의 유입되지가 않아요.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야기를 해주세요. 뭐 다른 유명 유튜버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도 괜찮고요. 며칠 전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 이야기 했으면 딱이었을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슈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야기 올리기만 하면 노란 딱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브이로그로 살아남는 방법 이 방법 모르고 브이로그 계속 하신다면 99% 망할 겁니다 정리해 드리죠 첫 번째 브이로그에도 컨셉이 필요하다 두 번째 브이로그에 목표 달성해 나가는 시리즈물을 올려라 세 번째 시청자 유뷰를 에 이슈가 되는 소재로 셀프캠 영상을 찍어라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저희 유튜브 팹을 구독하고 공부해 나가신다면 브이로그로 6개월 안에 승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브이로그 모르고 하면 99% 망할 테지만 알고 하시면 성공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오너스 팁 드려야죠 첫 번째 브이로그 한다고 절대로 비싼 카메라 사지 마세요 스마트폰이면 충분합니다. 대신 핀 마이크나 녹음기는 꼭 사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영상미에 집착하지 마세요. 영상미를 승부보려면 진짜로 그 촬영 전문가들과 경쟁해야 합니다. 영상미를 승부보려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. 유튜브를 보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원하지. 영상미를 원하지 않아요 90%가 스마트폰으로 볼 텐데 이 작은 핸드폰으로 어떻게 영상미를 따지겠습니까 여기까지 브이로그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, 계속 구독 하신다면 더 많은 팁들이 나갈 겁니다 어,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